지금부터 퍼포먼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. 에어로버 퍼포먼스는 음악에 맞춰 연기를 하는 경기야. 유연성과 리듬감이 필요해서 아무나 못하니까 지원하는 사람만 테스트를 진행할게. 응, 음? 넌 여기서 뭐 하냐? 테스트 안 받아? 와, 음. <놀람> 아! 어, 어, 우와, 방금 뭐한 거야, 제? 진짜 거지? 멋있다. 무용하는 애가? <놀람> 어디간거야!!! 테스트 안받아? <웃음> 위치추적기를 달아두길 잘했지 흐흐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과 같은 에어로버 선수로 활동하던 적이 있었습니다. <웃음>